MD 사진 네. 저희 찍으러 왔어요. 네 이제 롤리파 막방을 기념할 겸또 저희 롤리파 <끼리> 아, 음. 일때 모습을 좀 간직할 겸 찍으러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입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진짜 어차 마지막 교복일될수 있어요. 뭐 드라마를 들어가면 졸업하는 내 졸업하는 기분은 약간 잘맞쳤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일 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복도 이 미련. 없이 벗을 수 있을 거야. 재밌게 같아요. 놀았다. 예. 네, 네. 학창 시절 재밌게 보냈다. 네, 네, 그랬다. 예. 네. 아, 이렇게 복귀 아쉽거나 그러진 않아. 정말 이제 훌훌 <목소리> 벗어나. 훌훌 벗어나지고 이제 네 다른 것에 어른이 돼야죠. 네. 이제 어른이 돼야죠. 무슨 <웃음> 잡지가 있어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 많은 선배님들이 등장을 하시는 여기. 어, 저희 형들이 나왔어요. 잠시만요. 저희 형들이 나왔어요. 저희 형들이. 우리 형들. 처음에는 사진 찍는게 되게 뭐야 떨리고 긴장되는데 지금은 떨리진 않아요 근데 그건 돼요. 걱정은 좀 돼요. 어, 오늘 네. 좀 못생기게 나온 것아요 <웃음> 근데 은재랑 항상 얘기하는 건 사진이 그렇게 나와도 그냥 내가 그렇게 생긴 거다 하고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사진이란 게 있는 모습과 뭔가 저희 안에 있는 내면에 원래 있던 잠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것 같아요. 막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웃음> 느낌이에요 원래 저희 안에 있는 모습을 좀더 부각시켜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그래서. 때문에 옛날에는 되게 부담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담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더 마음을 편안하게 보려고하려고있 그래야 더 사진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거 같아. 솔직히 다 기억에, 기억에 남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팬들은 솔직히 다 기억에 남긴하는데 굳이 뽑자 하면 어, 사람 있어요? 제어병이 이런 것도 또 그렇죠. 팬만장으로서. 아 근데 먹어봐야... 나는 이게 그게... 처음에는 이제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이제 팬 반장을 얘기를 했다가 네. 이제는 너무 나의 사명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부담감 어, 네. 부담감이 커져가지고. 누구 한명딱 생각나는 팬분들 없어요. 그냥 다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항상 가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근데 아쉬운 게 그런 분들 이제 자주 봐서 이제 항상 기억이 남는데.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 저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저 그것이 궁금했다 한번 해드려 그것이 코너스게 보세 그것이 궁금했다 그것이 제가. 궁금했다 그것이 궁금했다 제가 그가 신발입니다 그리고 신발 제가 응방을 음. 음. 음. 모니터다 음. 모니터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음. 나다 하면 공카 열쇠요 음. 아, <웃음> 아 이건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알죠 문제 알죠 아, 아, 아, 근데 대단 네. 너무 네. 많아서 네. 많아 많이 많아. 근데 이게 다른 분들 다른 분들에 그런 모니터를 하면, 아! 이건데, 아! 아 포효! 포효! 사자후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목소리. 1인 20분이, 네. 1인 20분 네. 양의 목소리를. 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전투적으로 지르시잖아요 감사주고 그, 네. 싶어요. 저도 그. 아, 저는 편집 보내주고 싶어요. 파티 아, 중에 네. 사자후 파티가 네. 있잖아요. 네. 와 저는 마이크 들고 하는데 저보다 도더큰거 네. 같아. 아니 근데 너가 <웃음> 그대가 와, 와! 하면 같이 질러요. <웃음> 와! 와! <웃음> 와! <웃음> 이렇게 지르시는 팬분들 근데 와, 그걸... 더블링을 해주셔 가지고 <웃음> 저희가 무대 올라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이잖아요 미치게 놀다가 보자고 항상 이 얘기했는데 팬분들도 네. 같이 이게 미치셔, 미치셔 가지고 네. 소리를 와! 와! 네. 정말 아파이그그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네. 네. 너무 좋아요 짱짱봉이 네. 사랑하면 닿는거래요 서로 네. <웃음> 사로... 저 있어요 이거는 인기가요였는데요 <웃음> 네. 카메라 리허설 도중에 태호한테 얼굴에다가 태호 주먹이 <웃음> 제 눈을 제 눈을 <웃음> 가격했어요 아, 아. 아, 너무 아팠지만 근데 거기서 너무 아팠대 <웃음> 왜냐면 인기가요 카메라 <웃음> 리허설 때 이렇게 항상 관객석이 좀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음. 맞아, 스탠딩이 좀차 있었어요. 맞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민 아, 입장을 아, 받았는데 아, 네. 이제 그분들 보는 앞에서 제가 한대한대 대 맞아가지고, 한 응, <웃음> 맞았는데 응. 은근히 에피소드가 많아. 근데 네. 맞았는데 거기서 제가 안 맞은 척하고 <웃음> 시크하게 하는데 너무 아파서 이 맞고 아 <웃음> 진짜. 아. 제가 제가 이제 뒤에서 <웃음> 이렇게 음. 그 동선 때 이제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음. 동선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하 이렇게 <웃음> 한데 오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명 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보고 있으니까 못 봤는데 갑자기 지한이 형이 이는 <웃음> <해르는> 거예요. <웃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지고 아, 아, 아 이걸로 맞았구나. 근데 마이크 등선이 아니었어요. 아니, 마이크 등선이였습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호할때 이렇게 파가네 이게 동이 있잖아요. 당시 상황을서드릴게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음악 중심신첫주였을 거예요. 아, 두 번째 주인가 제가 이렇게 처음이 딱 이렇게 무대 올라가면 마이크를 두번 정도 놓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게 놓쳤는데 이게 이게 이게 마이크라고 생각할지. 아. 우주씨 가요. 자, 다음 다. 마이크를 막가 네. 가요, 응규 씨. 네, 마이크를 응규한테 음, 음, 음, 가했던 적이 있었어요. 인기가요였죠. 데뷔 첫주 인기가요. 인기가요였죠. 네. 아이엠팩트였죠. <웃음> 네. 네, 네 아이엠팩트 아. 아. 무대중 생방이었습니다, 그때. 아, 그런데 네, 그날따라 이제 이거 모르실 수 있어. 네. 네. 네. 통큰 바지를 입었었어요. 통큰 바지를 입었었는데 아. 네. 이게 이게 이게 스판키있는스키니면 이게 벌어지는. 통큰 통큰 바지라스판키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안되는데 제가 이게 리허설 때딱 하고 내려왔어요 매니저 형께서 야더 약간 미친 친구처럼 해봐, 더 너의 똘끼를 발전하면더 무대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그럼 내가 똘끼가 뭔지 보여줄게 하고 이제 아이의 백태 때 나가면 나가 발을 딱 차는데 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사이가 보이는 거예요. 사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웃음> 올라 <웃음> 아 얼마 전에도 했잖아요 예그 네, 얼마 전에그 얘기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있는데 그때도 그때도, 인기가요? <웃음> 그때도 와, 인기가 그때도 인기가어요아 인기 가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인기가가 이제 처음으로 사복으로 바뀌는 날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게 이쪽에 하이보이는데 너무 하이가 불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꺾여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샤이 가다가 배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 보일 줄는데저기 넘어졌으니까 그 자기 파트니까 이거저게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거요 그래서 저기 <되게> 보면서 <웃음> 와 약간 열했었죠 그거를 잘 찾아보세요 방송 때 인기가요에서 넘어진 거 있잖아요 인기가요가 되게 많네 아이엠팩트 때, 때 넘어진 거는 정확히 찍힙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긴 하는데 저 넘어진 거였어요 네, 이런 거다저의가 다 나온 질문 아닌 거예요.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스케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처음 팬 미팅도 있고 팬 사이드도 저희가 저희가 데뷔를 이제 했기 때문에 모든 첫 경험들이 다다 아, 네, 기억이 남. 그 것도 저희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것도 데뷔 하고 나서 한 거니까 글램핑. 아아래핑이 아니라 블랜스티비에서 저희가 이제 보드키 보드, 어. 보드를 탔던 거 음. 그것도 되게 기억이 남지 아니, 아니 그게 그치. 지나고 보면 은 지금 생각하면 은 그때는 진짜 추웠잖아요. 근데 지금도 응. 날씨가 풀리니까 그때가 되게 옛날. 맞아. 아, 맞아. 그 그때 보드 타키를일년전 얘기 같아요. 같아요. 아, 그때 에스키장 래서 재밌게 할 때. 네, 그때 보드 타키가재잖아요저 보드 탈때 너무 힘들었는데. 초롱 머리 쳤잖아요. 그때 보롱 머리 쳤고요. 그때 재밌었어요. 그때, <웃음> 네, 네, 네. 네, 그때 재밌었고요. 그 보드 타러 갔을 때첫 공식 첫 스케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공식으로 한첫 스케줄이었거든요. 맞아. 저희도 너 뜨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열심히. 또 가면 진짜 지금의 네 배를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거예요. 예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저, 저 얼어 있었어요. 말그대 그러니까 카메라는 무서운 거라아 무서워. 아, 아, 카메라. 엄청 무서운데. 카메라. 네. 여기 있었어요. 지금도 무섭긴 한데 네. 요즘 때보다는 어, 그래도 조금. 파이팅이 많이 없치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근데 요즘 방송 카메라 보면 그렇게 장난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웃음> 아무. <웃음> 재밌어요 요즘 진짜. 네. 저희가 인기 가요 마지막 방송 때한 건데 서로 이제 구레나를 잡아 당기면서 이제 그최 절정의 그 노래 클라이맥스 보응을 한. 이게 너무 구레나룻 잡아. 싱크로율이 너무 잘 맞았어요. 네. 제가 그그 네. 그, 아니 그, 그 이게 아 이거 있잖아요. 네, 네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네. 지한 친구가 이제 생각을 했는낸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이디어를 냈는데 맞아요. 음, 그게 음, 노래 에 맞춰가지고 음. 그 구레나룻 잡아 당기면서 표정 연기까지 음. 리얼하게 아 이렇게 는 태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로 구연자를 떠기면서 이제 아프면서 아 같이 하는 그걸 거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가능하게 저희는 있잖아. 만족했어요. 응, 그걸 보고, 되게 아, 재밌다, 아. 재밌는 유사. 아좀더 아, 아. 오래 하고 싶은데 물론 그게 제일 가장 아쉽죠. 더 많이 하고 싶은 거는 계속 하고 싶은 거는 맞아, 맞아, 맞아. 더 어, 그게 아쉽긴 하지만 다음 저희 앨범을 갖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아, 있죠. 뭔가 무대에 대한 아쉬운거 같아요. 와, 뭔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뭔가 조금 더 뭔가 더 많은 맞아. 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 맞아. 뭔가 그런 아쉬움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자체 제작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뭐 저희를 제작해주는 분들이 근데 정말 한두 분이 아니 아닙니다. 사실 저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뭐 방송국에 계신 뭐 PD님들도, 저희 예뻐해주는 PD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자님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있는 정말 중요한 이제 스태프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좀 자체제작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사실 좀 부끄러움이 아직 좀큰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말이 자체제작이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지 않나 싶네요 가수, 가수로서 음악적으로 좀더 많은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즐기면 아니, 뭐더 즐겨서 완전죽 즐겨주는 아주 즐겨서 죽어주는 무대를 이집이나삼집 때는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여러분들 찾아뵙는 오 기회를 많이 만들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떠나지 마시고 저희 임팩트 옆에서 항상 저희가 방송했던 거 방송했을 때처럼 항상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거에 항상 보답할 수 있는 이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자라고 해서 항상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다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요. 저희 저희 그 롤리팝이 엄청 뛰고 엄청 높고 이래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잘할것 같아서 잘한 것 같죠? 네 잘한 것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잘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항상 더 열심히 하고 항상 노력하는 그런 임팩트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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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소원을 다 들어주는 진이, 네, 임팩트 진이, 예, 빨리 예, 소원해. 말, 뭐, 뭐, 뭐, 계속 말해 봐. 네, 이번에 저희가 들어줄, 들어드릴 소원은 네, 이제 웃겨주기 멤버들을 우리가 요즘에 좀 웃음을 잃었다는 소문을 네. 듣고 부모님께서 아 웃음을 찾아주시고자 저희 아 멤버들 이제 아, 웃겨주시면 되는데 네, 규칙을 사달, 선돌 드리게 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됐 네, 멤버가 나옵니다. 네명의 멤버를 지켜봅니다. 한 명의 멤버는 20초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멤버들의 입꼬리를올리면 성공하는 그런 그런 방식이고요. 아 t it all the 가 e a r s 가 m e o n 가 had it, and 어 h e n 이 o u could have a machine. 요 o go, go, go, go, go, 요 o go, go, go, go, go, g 1등 아, 진짜 1 0 2등 2등 아, 2등 진짜! 아 이거 등지3등 아! 정말! 등등 할게요! 네. 난뭘 <뭘한가>, 뭐, 뭐 보셔야 돼? <웃음> 자 해보자 해보자. 할게요. 세명 웃기면 뭐 시작. 시간좀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는 있지. 우리 회 우리 회사는 나한테. 아 지금 도자야 멧돼지가 빠르네. 왜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몇, 몇 명이요 세 명? 세명 <�iew> 아, 이치겠다 아, 이거 찐다. 아, 아, 이이다다 래아 근데 많았어. 근데 많았어. 와. 네. 아. 다 아, 갈게요. 갈게요. 준비 시작. 마 베이비. <웃음> <무늄> 아, 자, 아, 자, 그러면 오늘의 아, 트위터 어. 아. 자, 트리어했으니까세 분이서 위 자, 트위터를, 자, 자, 자, 위바위보를 자, 트위터를, 위터위터를를 자, 트위터를, 자, 트위터를, 자, 트위터1 자, 트위터를, 일 16, 17, <목소리> 1 9 20, 땡! 두 명! 두 명! 어? 두 명이 명야제 <목소리> <제가>, 얘가, <목소리> 얘가, 얘가 하늘 <한이> 웃긴 <목소리> <늦긴> 거야, <목소리> <이제>. 내가 코스어다 네, 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나 나는 생각해서 한 10초 정도 지나고 내가 저스파이더맨 들면은 <목소리> 두명 <명은> 누구나 없을 거야! <목소리> 자, 제이 두명 웃은 거야, 제이 이티 <목소리> 음. 이 노래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잠깐어 아, 웃지 마. 한 명이네. 안 아, 자, 제형이 형. 제형이 형, 골드! 골드! 골 제가 이제 뭐 팬분들이 하, 이제 말씀하시는 소원 들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끝이 잡고 왜말 아, 우리 신흥 m c 들상식 있게 께 네, 멜트를 넘기도록 아. 아, 하겠습니 네, 네, 아, 오늘 좀 쑥스러우니까. 네, 쑥스러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재밌게 게이렇 <웃음> 촬영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게임까지 해봤는데 어, 오늘 어땠어요? 지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창피하네요. <웃음> <참, 게임은 그냥, 웃음> 이제 저희가 이제 롤리팝 활동을 이제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교복 입을 날이 별로 없잖아요. 음. 그렇 마지막 교복 거의 이제 마지막 교복 이제 좀 어, 어떤가요? 기분어 뭔가 또한번 졸업하는 느낌 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또 교복을 벗어야 네. 되는. 지점이 왔으니까 또 옷을 입어야죠 절반은 지점이 온것 같은데 동제는 저... 우리... 아, 저... 아니 옷을 는다고요네군 입어야죠 저분이 니가 누가고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런 걸 입자 아나 <웃음> <먹었어요. 웃음> 이런 걸 했어요 이런 걸복 벗고 복을 입고 이제 총을 들고 네. <웃음>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이제 또 언제 또 다시 이렇게 얼라이브로 다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께 안녕히 계시라고 응. 인사 드리면서 마지니에마지막 <웃음> <올라이구. 웃음> 어, 아니에요. <많이, 웃음>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다음 얼라이브까지. 갈까? 아, 저는 좀 진행이 <웃음> 좀 특이해 외국에서 와가지고. 아, 외국에서 와. 아, 외국에서 이런 아, 아, 아. 쿨한 진행하고. 아니 그러니까 스터 얼라이브가 언제 올지 모르지. 얼라이브가 언제 내일 나올지. 일주일 뒤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뭐냐고. 나와요? 망했나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또 드리면서 그치, 아, 인사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또 리더가 해야죠. 네, Wind. 그렇습니다. 네. <끼 Jackie> 재밌게봐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Impact <웃음>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뮤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